알았다네 과자를 먹고 사자로 변해버렸네 알고보니 사자의 발독을 먹었구나 어흥어흥 어흥 동물의 왕사자 어흥어흥 어흥 사랑하던 생쥐 어느날 밑이 빠른 고양이를 만났다네 <목소리> <목소리> 소울 고양이네 가짜 사자 꼬리를 펌 쥐가 되었네 아이쿠야 생쥐는 도망을 쳐버렸네 옛날 옛날 생쥐가 살았다네 가짜 사자 생쥐가 돌아왔네 길을 걷다 달리기 벽보가 보였다네 1등하면 초능력을 준다 하네 생쥐는 길등이야 고있 어떻게 이길지 머리를 짜내 보자 나는 다리 짧아 빨리 갈수 없어 말꼬리에 올라 빨리 갈수 있어 남들 뛰어갈 땐 나는 말을 타고 가자 영업한당 생기가 이겼다네 말을 타고 1등을 해버렸네 말에서 뛰어내린 생쥐가 일등했네 누구보다 빠른 생쥐 신났어 폴짝폴짝 예지력을 받은 생쥐 인생이 왈자왈자.